고민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모두를 위한 집으로 상상했습니다 아파트 숲속이 작은 공간이 만들어갈 재미있는 변화를 그리고 그 상상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홈폴 에브리원 서울 하우징랩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하우징랩은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어요. 나에게 집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주거 이슈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의 상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현실이 됩니다. 잘안 쓰던 물건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숨겨졌던 이웃들의 예술적 재능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영화관을 만들어 함께 감상할 수도 있고요. 집에 관한 상상들이 실험적인 전시가 됩니다. 카페에선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이웃들과 만날 수 있죠. 서울 하우징랩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모두를 위한 집. 서울 하우징랩으로 서울 하우징랩